안녕하십니까 필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필러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까 에 대한 책을 필러 부작용에 대한 책을 쓴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뿌띠 성형학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필러 성형의 1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상한 잘못된 그릇된 상식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바로잡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얘기죠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러는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 그부분엔 필러를 넣으면 이상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특히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사실 필러를 넣는데 제일 많이 넣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맞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는 여기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봤자 위로 그냥 올라간다 아니면 표정 근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위로 가고 점점 더 깊어진다는 얘기가 써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은 움직이게 넣던지 넣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고 필러를 선택을 잘못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자꾸만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그릇된 시술을 하는 의사 잘못된 어, 환자의 그 관리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극복할 거는 환자분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두번째 의사분들은 실력을 더 키우시면 됩니다 주사를 만일 이쪽으로 쉽게 움직인다면 쉽게 안 움직이게 하는 필러를 선택하고 쉽게 안 움직이는 시술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잘 위치해서 유지될까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시술 하셔야지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내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시술법으로 하면 오래가고 잘유지되고 효과도 좋다고 수없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제일 어, 요즘 떠도는 유튜브 중에 제일 어이없는 얘기가 자기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,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팔자주름 필러로 매우 잘 교정되는 꼭 해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명심하시고 더 이상 이상한 얘기 현혹돼서 어, 나는 뭐 해서는 안 되는 부위에 맞았어요 뭐 여기로 위로 올라가네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, 제가 그냥 와서 증명할 테니까 효과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잘안 유지해야 되는지 와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곧 뵙겠습니다